신약시대가 됐다고요?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기독교인이 그런 망언을 할수 있죠? 신약시대가 여러분 온것 같으세요? 신약의 시대는 성경에 써있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시대라고 써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것 같으세요? 뭐 사바세계 다른 데 차치하고 교회는 그렇게 살것 같으세요? 지금 교회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1조 내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어요 율법이 토라에서 성경에 있는 그 계율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신약시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신약시대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고 그게 신약시대예요 오긴 몰 와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와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개나리 하나 폈다고 봄이 아니죠 성령 받아서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자진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리를 가지고 자기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때신약시대지뭐 하라고 했는데 뭐 계율 못뭐 지키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 죽여요. 뭐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제는 또뭐그 신부는 여성은 안, 된, 안, 된, 안 된다. 여성 사제는 안 된다. 막 이런 다 쓸데없는 거는요. 인간들이 만든 룰이에요. 하느님이 내려준 율법도 아니에요. 심지어. 결혼해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든, 그것도 하늘에 준 율법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전통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신약시대에 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요 성령 안에서 양심의 율법, 양심의 법을 지키는 시대가 신약시대. 그게 진학 천국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진리를 따른다,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이 왔다죠. 천국이 뭔데요? 영혼육의 세계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건데요.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면 그게 천국인데 천국이 지금 왔다고요? 지구에? 안 왔죠. 누가 봐도.